자, 최종 정리 일정주 위주로 매매하면 종목수를 줄일 수가 있고 보유기간도 명확해진다. 다만 재로소멸을늘 경계를 하자. 일정이 멀수록 선반영 수익으로 매매하기 유리하고 가까우면 재로소멸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선반영 상승이 이미 크게 나온 경우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크게 올라갔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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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까지 쭉 홀딩을 하던가 하는 대응을 했으면 최대 45%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g s a 수익 인증이고요. 28% 분할 매도하고 일부는 남겨두셨다고 하네요. 330만원 일단 챙기셨고 다음 400만원? 450만원 정도 수익 인증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분할 매도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하시고 근데 요런 수익인증은 조작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포토샵에다가 포토샵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판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이 앞자리를 9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뒤에 공공 더 붙여가지고 천만원대로 늘릴 수도 있는거고 이건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 찍어드렸죠 어떻게 조작하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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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사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런 수익 인증에 집착을 하는지, 보통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4,300원 이후부터는 5,000원까지 크게 드렸고요 요게 16% 상승 폭입니다.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왔고, 오늘 16% 추가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수월했던 흐름이었고요 여기 전고점 부분, 기준 잡고, 5,000원 목표가 드린 거고,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은, 5250원인데 이런식으로 계속 전고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값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단기에 45% 수익 나와줬고 이제 과거처럼 밀리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빠집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크게 밀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때도 시원하고 내려갈때도 시원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왔죠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올때 시원하게 내려오니까 이때는 또 분할 매도 잘 해주면서 가만히 이런 구간까지 뚜까맞지 말고 뚜까맞지 말고 도중에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에너지 같은 섹터고 얘도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려고 하는 타점 GSE 추천 당시가 딱 이런 자리였죠 오늘은 크게 윗꼬리 고가 25%까지 찍었다가 4% 마감, 장기 2평 건드렸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9750원까지 9750원, 또 장기 2평 저항구간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이 481선,